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도 이어서 유니티 어, UI에 대해서 한번 하,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해요. 어, 지금 두 번째 그예 l e 를 열었고요. 약간 그 전에 했던, 그 베이직에서 배웠던 캔버스를 만들고 버튼을 넣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저번 시간 에 했기 때문에 거기서 연장선으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플레이를 시켜야지 이제 뭐가 또 어떻게 도는지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보고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어, 밑에 보면 스피어가 이렇게 이제 오실레이트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스피어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슛을 클릭을 해볼게요. 슛 하면 이제 이렇게 발사가 되죠. 미사일 같은 게 하나가 슝슝 발사가 됩니다. 이게 발사가 되니까 지금 내가 몇 번째 스피어를 쌓아 올렸냐, 공을 쌓아 올렸냐 라고 나오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죠? 렇 이러면서 점점 저 폰트도 커지네요. 예, 네, 폰트도 점점 커지는 걸볼 수가 있고, 계속 우리는 트래킹을 하는 거죠. 열다섯 번째를 쌓아 올렸다. 그 다음에 리셋 시키게 되면 이제 다 없어지겠죠. 네, 폰트도 작아지네요. 또 이렇게 계속 쌓아 올리면은, 네, 폰트도, 어, 20 이하 이상부터는 더 이상 안 커지네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렇게, 아, 볼을 쌓아 올리고요. 리셋 하면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고, 뭐 요런 UI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하지만 결국 알고리즘, 디자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짜고 짠 사람은 알죠 아 여기서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파라미터들을 빼내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 디자이너들의 경험들이 들어왔을 때이 알고리즘이 좀더 다양한 것들을 배턴할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인터페이스들을 만들어놨다고 친다면 이 인터페이스를 말 그대로 끄집어 내야겠지 UI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미니멈 UI 정도는 알아두시면 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짜고 구현하고 배포할 때좀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UI를 구현하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다양하고. 유니티뿐만 아니라 UI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그게 프론트엔드거든요. 프론트엔드 디벨로퍼 혹은 유, UI 뭐 디자이너 UI 엔지니어 UX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깊은 영역이에요. 사실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 이거 유닛에서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라는 감을 잡아서 점점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또어 조언을 드립니다 자 일단 그럼 정지를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오늘 스크립트만 보면 될것 같아요 메인 ui 이벤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메인 ui 이벤트가 나왔고요어 봅시다 한번 읽어보죠 일단 스타트가 먼저 실행이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스타트가 먼저 실행이 무조건 되고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매 루프마다 실행이 될거고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글로벌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 클래스 안에, 그러니까 컴포넌트죠, 컴포넌트. 결국 우리는 얘를 얻다 갔다 붙였다, 여기 메인에 갖다 붙였으니까 메인 게임 오브젝트 안에 이 UI가 컴포넌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동일한 거고요. 어쨌든 하나의 컴포넌트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클래스는 컴포넌트로 간주될 수 있다, 그 유니티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배어들이 있고, 요 컴포넌트 안에서 글로벌로 잡혀 있는 거고요. 이런 리스트들도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고야, 저장 창고. 그 다음에 각각의 스코브에서는 여기 안에서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 안에서만 변수도 그 벨리드 타고요. 그래서 스타트, 업데이트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에 배웠던 것처럼 첫 번째 이벤트에 해당이 되겠죠.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실행이 될 거고요. 얘는 두번째 이벤트에 해당되는 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텍스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함수. 우리가 슛을 쌓아올렸을 때 텍스트의 폰트랑 글자를 바꿨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따라가보죠. 전시간과 동일하게 요 BTN 리셋이라는 그 버트 그러니까 게임 오브젝트들을 가져와서 버튼만 따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죠. 두개 다.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에다가 이벤트를 이제, 어, 집어 넣었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함수가 일로 들어가고요. 이 함수가 일로 들어가고. 네, 이건 전 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게 있네요. 어, 텍스트 카운트라는 것, 게임 오브젝트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웃음> 이갭 컴포넌트를 통해가지고 텍스트라는 걸 받아오는 거죠. 결국 뭐냐. 봅시다. 텍스트 집어 넣었죠. 텍스트 카운트에서 이 텍스트죠.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를 잡아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뉴 오브젝트 아뉴 텍스트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여기를 그냥 뭐 nj nj 할게요. nj nj라고 치게 되면 이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다이나믹리 클 스크립팅으로 컨트롤 하겠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일단 텍스트를 이걸로 일단은 디폴트 값을 넣어 주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 텍스트는 텍스트로 넣어 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 스타트 안에서만 어 어떻게 보면 접근이 가능한 텍스트라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린 얘를 범용으로 쓰고 싶어 이쪽에서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은 텍스트를 바깥에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은 스타트에서 스타트는 한번 실행되는 거니까 한번 실행될 때이 게임의 오브젝트를 접근해서 잡았어 특별히 게임이 그 시작되기 전에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컴퓨테이셔널리 헤비한 작업들을 여기다 다 넣어놔요 왜냐면 얘는 매 프레임당 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시작할 때 얘를 잡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장을 시켜 놓는거예요 여기다가 야 까먹지 마라고 저장 그 다음에 업데이트 시킬 때대만 업데이트 시켜 주면 되겠죠 그렇잖아 매번 우리가 또 얘를 잡고 찾아 가지고 또 컴포넌트를 끄집어 내고 이거 되게 비싸 거든요 그 계산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작 시작할 때 끝내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음 그래서 일단은 요약하면은 그 텍스트 카운트라는 게임 오브젝트를 잡아서 텍스트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우리가 저장시켜 놓은거야. 이 내부 함수의 그 광역 배리어블에다가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동, 동일하죠. 디스고 s go 라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지오. 지오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피어를 하나 디폴트로 만들어주고 얘를 담아놨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포지션은 어, 전 시간에 다 했던 거죠. 이 게임 오브젝트는 트랜스폼이 항상 있기 때문에 포지션과 스케일, 로컬 스케일의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해줬죠. 그래서 지금 이 스피어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냐. 우리가 이제 밑에 보면은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요 9.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캐논이 되는 거지. 미사일을 쏘는. 그래서 요 스피어까지 만들었다. 버튼 두 개, 텍스트 하나, 그 다음에 요 스피어. 이 플레이는 미,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마,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가 막될 때는 이제,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실행을 하고 이 업데이트가 뭐냐면 결국에는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좀 계속 움직이죠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아까 그 지오라고 하는 부분 초반에 만들어 놓은 이 친구를 우리는 이 포지션은 기존의 포지션에다가 t, 그러니까 즉, 시간을 계속 0.01, 그, 플론 넘버만큼 계속 올리는 거죠. 만약에 얘가 좀 빨라지면 더 빨라지겠죠? 0.01만큼 올려주면, 음, 이제 시간이 변하는데 그 시간에 이제 사인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약간 오실레이 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놨죠. 볼까요? 좀더 빨라졌을 거야. 컴파일 이되고요 스케일을 시키면 더 빠르게 이제 회전을 하겠죠. 음, 응. 더 이렇게 빠르게 회전을 하고 어, 폭도 작아졌네요. 오케이, 슛,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 이렇게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0.01로 바꿔주고요. 어, 이거 이걸로 이제 스케일을 사실을 해주면 돼요. 이걸 더 크게 주면 더 크게 오실레 탈수 있습니다. 아, 어, 뭐 없죠. 이건 다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걸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되는 여기 이제 이벤트들. 버튼이 첫 번째 버튼이 이제 슛이었죠? 쏴 올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뭘쏴 올리냐? 이게 버튼이 눌러졌을 때 실행이 되는 건데, 일단은 스피어를 하나 만들죠. 만들고 이 스케일을 그 레인지를 주는 거야. 예. 그래서 2.3에서 5.2 사이에 랜덤하게 하나 스케일을 작성해 줘라. 그 다음에 이 스케일을 어디다 넣냐면은 우리 스피어에 만들어 놓은 그 로컬 스케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랜덤한 사이즈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얘가 시작되는 시작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지오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오의 x, y, z의 이제 값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y축에다가 왜 10을 올렸냐 라고 보면은 충돌 감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위에서 시작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플레인이 있죠. 플레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피어가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오실레 타고 있죠. 그러면 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어 이쪽이 X축이고요. 그리고 유니티에서는 이쪽이 Y축이고요. 그리고 이 톡이 이쪽이 Z축이에요. 예. 일반 캐드 시스템이랑 다죠. CAD 시스템은 이쪽이 Z축이죠. 위로 올라와 있죠. 이게 달라요. 음 이렇게 되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내가 Y축에다가 조금 더, 10만큼 올렸다는 것은 위로, 이 스피어의 윗단에 한 10만큼 돌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쏴 올린다는 거예요, Y축으로. 흔히 이제 우리가 라이노나 맥스나 마야에서 이쪽이 Z축이죠. 이런 네,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Y축을 가져, 그러니까 호스트에서, 그 지오메, 트 그러니까 지오, 지오라는 이 게임 오브젝트의 호스트에서 포지션을 갖고 와서 10을 더해 만큼 에서 시작이 되라. 여기가 너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을 감지할 거기 때문에 리치드 바디라는 거를 하나 더 해줘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네들끼리 부딪힐 때, 어 충돌이 감지돼서 이제 움직임이 바뀌죠. 이거 여러분들한테 전에 이제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전 강의를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어, 어쨌든 어그 지금 <웃음> 리치드 바디를 집어뒀고요. 걔를 또 가져왔어. 가져온 다음에 매스를 0.9로 주고요. 그 다음에 add false를 해가지고 up에다가 탁쳐 올리는 거야. 네, false를 주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 여기서 시작점으로 기준으로 가만히 마우스 올려놓고 보면 은 나오죠. 첫 번째가 이제 false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포지, 포지션이 들어가는 거죠. 어디서부터 그 힘을 줄 거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치드바디를 하나 넣었는데 걔를 따로 가져와서 0.9의 무게를 주고요. 그다음에 벡터가 업이니까 어 0, 1, 0이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즉뭘 하냐? 0, 1000, 0이라는 힘으로 갖다이포지션에 이제 저걸 하는 거죠. 부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스피어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글로벌 베리어블을 하나 만들어 놨죠?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 끝내 이게 지금 슈팅한 게 끝났어 끝난 다음에 뭐 하냐 업데이트 ui 텍스트를 한다 그래서 가보니까 지금 아까 여기 집어넣은 거에 대한 랭스를 잡아가지고 넘버 오브 스피어스에 이제 그 숫자를 대입해줘서 텍스트의 크기는 14부터 시작하는데 카운트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폰트 크기는 14부터 시작하는데 30보다 작으면은 이 넘버를 30보다 작으면 이 넘버를 쓰고요. 30보다 클 경우에, 이게 성립이 됐을 경우에 물음표 뒤에 거, t 니까 t r 니까 30을 쓰고 그러니까 30보다 넘어가면 무조건 30인 거야. otherwise 이그게음면 넘버를 쓰라는 거죠. 네. 결국 이게 이제 함축해가지고 그 if s t a t e m e n t 를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 2를 시작하면 은 일단은 모든 게임 오브젝트들을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게임 오브젝트들을 다 방문하면서 다 디스토리 시키는 거예요. 다 지워주는 거야. 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글로벌 배리어블도 지워줘야겠죠. 리셋을 시켜주는 거야. 지워주고 그 다음에 UI 업, 텍스트 업데이트 하면 당연히 0이 뜨겠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이벤트 하나, 이벤트 둘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시켜볼게요. 컴파일 되는 도중에 제가 높아시면 말씀드리면 은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부분들의 거의 대부분들은 버전을 안 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UI 부분 약간씩 바꿀 수 있겠지만 이 알고리즘 부분은 버전을 안 탑니다 이게 그냥 이게 아주 과거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지금 앞으로도 만약에 이 폰노이만 아키텍처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랭귀지로 그 코딩을 한다고 친다면 그 생각들 코드화시키는 데에는 이게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래밍 UI를 가지고 클릭 클릭 해가지고 막 하는 것들은 버전을 굉장히 탈 수가 있겠죠. 왜냐면 UI가 바뀌면 다 다시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코드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버전을 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높아 시면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슛을 쓰니까 어 잠깐만요. 리셋이 안 됐나? 다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어, 나오고요. 슛을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폰트도 커지고 구도 올라오고요. 서로 지들끼리 충돌도 감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또 슛을 쌓아올리면 은 계속 쌓아지는데 이게 30보다 커지면 더 이상 안 커지게 돼 있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슛도 계속 쌓아올릴 수 있고 리셋하면 모든 게다 리셋되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리셋했을 때구도 원래 자리로 오게 해볼까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봤을 때 이걸 가져오면 되겠지. 그대로 이걸 가져오면 되겠죠. 이거 다 가져올까요? 아니다, 아니다. 얘를 가져와야 되는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리셋은얘니까 동일하게만 카피해 주면은 사실 포지션은 스케일은 필요가 없어요. 포지션만 해 주면 돼. 자, 컨트롤 S로 저장시키고요. 다시 유니트로 넘어와서 음, 좀 기다려 봅시다. 컴파일 되는지 확인하고 자, 플레이 시키고 이를 막 쌓아올립니다. 쌓아올리고 리셋시키면 원래대로. 리셋시키면 원래대로. 항상 돌아오죠. 리셋시키면. 은 리셋시키면 원래의 자리로. 네, 이런 식으로. 어,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 지금 제가 계속 확장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도 확장시켜보세요. 어, 여기서 이게 있다고 친다면. 혹은 전에 배웠던 튜토리얼 가지고 와서 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어, 여기서 이런 게 가능한가. 혹은 이미지를 가지고 버튼화 시킬 수도 있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를 다른 걸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응용을 해 나가는 거야. 바텀업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라는 그 언어를 가지고 사고할수 있는 힘들을 키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관심이 있는데 내가 왜 UI를 배워야 되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UI는 하나의 대사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을 풀어서 나누고 우리는 그것들을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야. 내가 미국 사람이랑 혹은 내가 중국 사람이랑 소통을 할때 그들의 언어에 맞춰서 우리가 인스트럭션을 던져주듯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컴퓨테이션 사고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문제를 풀 거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푸는 게좀더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UI를 공부할 때도 그 부분에 레이더를 키고 주파수를 맞춰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